이거 그냥 이젠 채널 자체 주인도 없고 직원도 없는 게 아닐까 하는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주랑 다시 왜? 큰소리로 또박또박 하이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저는 주주랑 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리플입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모였냐 어, 우리가 지금 영상을 안 올린 지 2개월이나 지났죠? 그래서 우리가 2개월 동안 영상을 안 올릴 동안 소통이 참구가그 영상이 돼버렸어요 <웃음> 맞아요 그때 마지막 영상과 커뮤니티에 올라갔던 공지들에 있었던 댓글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봐그 댓글들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질타와 응원의 메시지를 날려주셨는지 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볼까요? 거슛 정말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근데 이렇게 이제 다음 질문에 메디님이 아 구독 취소하고 감, 이런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좀 부드러워>, <웃음> 또쳐안 올리고 있네. 씨발! 고 <웃음> <웃음> <웃음> 좋아요가 무려 31개 아 네, 많은 사람들이 음.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아, 네. 저도 공감합니다 아 그리고 심지어 저랑 주주랑 준홍 <웃음> 오빠는 영상 을 찍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냐? 어 그거는 이제 제작진들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어. 저희도 진짜 올리고 싶고 촬영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지만 그럴 수 없었다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좋아요 이따 끝나고 누를게요 이것도 감사해! 안 올라와서 어. 찾아 들어오셨다는 거잖아. 생각이 애정이다. 나서. 애정이야, 이거는. 근데 사실 이댓글 보면서 저희도 사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또 영상 촬영 안 하네, 씨... 다임! 지금 채널의 박살랑이 5분 전 맞긴 한듯 그냥 지푸라기 잡기용으로 이렇게 2주마다 하나 던지는 듯. <웃음> 맞아요, 사실. 맞아요! 지금 네. 이제 지푸라기 잡기용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초심으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하게 거기 때문에 지푸라기 말고 뭘 잡으실 거죠? 역살이요 피리님몇살기리님몇살 잡고 어 저희가 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촬영한 지뭐 2, 3개월 채소 지난 음 영상을 올린 거였을 거라 어. 갑자기 저... 멤버십 음. 영상이 본 채널에 하나 올라오고 음. 하나 올라오고 이렇게 뭔가 뜸은 뜸은 올라와서 그거에서 도트 데미지로 더화나셨어아 맞아 어. <웃음> 맞아 저 솔직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아또 예전에 몇달 전에 찍어 또편집서 올리고 있네. 시작! 서강진님께서 늦게나마 공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리플 화이팅. 아, 서강진님 감사합니다. 좋아 이거 세 개밖에 없네요. 감사하다는 게 없다는 거죠. 저희도 이 공지 올라가는 시간을 되게 기다렸었어요. 올라가자마자 이제 뭐 저도 찾아가서 이제 댓글도 읽고 했었는데 앞으로 영상이 안 올라오면 공지 무조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공지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음, 일이 없도록 계속 하는 영상으로 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맞아요. <웃음> 어 길다. 이럴 거면 그냥 채널 닫는 게 답인 것 같은데 잘안 된다고 영상 자주 안 올리. 그냥 이제 종료하든 해야 할 듯? 어 저희도 영상 채널이 닫는 게 맞다라고 잠시 긴가민가 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멤버들끼리도 아 이제 리플 끝났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제, 제작진들과 미팅 왔어요. 근데 이제 미도 씨가 거기서 뭐라고 했죠? 저는 3명 이상 나가면 안 합니다. 저 누나 하면 해요? 어, 저도 유튜브는 앞으로 리플 아니면 안할것 같아요. 아...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뭉치게 되었어요. 응. 그렇지만 이번에 새로 오신 제작진분들께서 굉장히 책임감 가지고 함께 이끌어 나가해 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 진짜예요. 진... 나 진짜야? 진짜로. 나, 나 진짜 나 진짜. 진짜 <웃음> 바뀌겠다면서? 두달 만에 와도 똑같구만 뭐. 이 시리즈 기대하고 다시 와봤는데. 너무 안 올라오는 것 같은. 망했으니까. <웃음> 또 영상이 아무런 공지 없이 안 올라와 그럼 이거 정말 화날 만해요 저소도 개빡쳐요 어, 진짜 화나요 화나요? 정말 화나요 <웃음> 진짜예요 또 차라리 망하는 게 낫죠 아 <웃음> 죄송해요 내가 보기엔 채널 소생을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본다 오랫동안 있던 멤버들도 떠나는 걸 보면 진짜 파격적인 변화 아닌 이상 불가능이라고 본다 점점 파격적인 변화! 저희가 기존의 콘텐츠들이면 멤버들이 떠나서 새로운 멤버들로 영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는 예, 저희끼리 똘똘 뭉쳤기 때문에 어, 새로운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첫 영상부터 두 번째 어, 영상부터 어. 새로운 막 파격적인 영상이 나오는 것은 아에요 아니... 맞아요. 기존의 틀을 유, 뭔가 유지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게. 그냥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출연진 물갈이를 싹 했어야지. 공중파 예능들이 괜히 개편을 하겠냐? 결국 출연진한테 먹혀서 채널 주인 나갔었는데 채널 유지가 될 리가 있나? 캐캐캐캐캐. <웃음> <웃음> <웃음> 채널 주인분들이 출연진한테 먹혔나요? <웃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케미랑 매력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똑같은 컨텐츠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더전 시즌과 다르게 다양한 매력들로 어, 미도에 막 춤추는 모습이라든지 오, 어? 너 군대 가는 모습이라든지 어. 아 그럼 다.. 유진이는요? 저는 조신한 차고 청순하고 귀 기.. 운 네. 원빈님이 그냥 다갈아엎고 새로운 시도하자! 그냥 답이 어. 없네! 그그그그그 그, 그, 그, 그, 그. 이렇게 유령 채널 되겠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네, 유령 채널 2개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갈아엎었습니다. 갈아엎자, <웃음> 더 엎어봐요. 기다릴 테니까 돌아와줘요. 항상 운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사라지지만 말아주세요. 그래서 사실 어느 상대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고 요 꺼져라, 갈아엎자 이런 사람이 있고 <웃음> 어, 사라지지 마요, 계속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너무 그러니까 분노의 5단계, 알아? 다들 그 순환을 반복한 거 아니야? <웃음> 아 다들 그 시기가 다른 거야. <웃음> 아시또 돌아와서 사라지지만 말아주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아직 해탈 안 하셨죠? <웃음> 아직 분노단계시죠 <웃음> 멤버들이 재밌어서 계속 구독했지만 오늘 5년을 끝으로 구독 취소합니다 유후님이 욕받다잘 가고 저희도 약간 이런 상태예요 어, 우리도 분노 뭐 어. 그런 거였네. 아 그러네. <웃음> 슬프네 그리고 멤버들이 재밌어서 그 멤버들 중에 저희가, 저희가 멤버들이었고 네. 요네 맞아요. 어쨌든 저희까지 재밌었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줘 영원하자 했던 <웃음> 우리였잖아. 돌아와줘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쉽지가 않아도 돌아와줘. 뭐야? 가사 아니에요? 야, 검색해봐. 뭔가 있을 것 같아 가사. 아 전상근 님의 돌아와줘 가사네요. 돌아와줘 진짜 가사님? 어복붙 꺼지고. 이대로 끝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애정했던 채널이었기에 실망감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왕 돌아오는 김에 열심히 준비해서 멋지게 와주세요. 진짜 다시 했을 때 뭔가 욕먹을 각오도 돼 있었지만 은 그래도 분명 아직까지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다시 힘을 가지고 응. 할수 있었던 거거든요. 박살나기 5분 전에 이제 2주 간격으로 올리는 것보다 진짜 네. 제대로 준비해서 올리는 게 구독자분들에 대한 더 예의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 이제 식식이 님께서 나락! <웃음> 제일, 제일 크게 읽으시는 <웃음> 나락 아닙니다. 네, 나락 아닙니다. 나락 아니고 이제 절벽 정도 돼가지고 음 절벽에서 이제 끌어올라가겠다. 어? 아, 클라이밍 하고 있어요. 이제. 네, 클라이밍이죠. <웃음> 네. 그나마 남아있던 피디들도 런했나? 정답. 그래서 안 올라오는 건가? 정답. 아기님께서 아기님처럼 읽어주면 안 돼? 응. 피디든 <웃음> 기획이든 아직 구하는 중이신 거죠? 이대로 끝이 아니겠... 아 베이비 아, 아, 아, 아, 제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실제로 제작진분들이 새로 구하는 과정이 생겼었기 때문에 뭔가 제, 그 공지할 분들도 없었고 음. 하지만 이제 새로운 PD님이 들어왔습니다뽀로에 나오는 혜리 캐릭터 닮으신 PD님께서 음. 정말 책임감 있게 음.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응. 저희도 아직 만난 지한달 밖에 안 돼서 응. 계속 함께하는 출연진분들도 궁금하네요. 그대로 하시는지 이제 어느 정도 그대로 가지만 안타깝게도 훈정양 님께서 네, 훈발론 님께서 나가셨어요. 훈발론 <웃음> 우리 양정은 씨는 저희와 불화설이 있거나 뭐 리플이 꼴보기 싫어서 나간 게 절대 아니죠. 어, 자기의 어, 꿈을 어. 이제 계속 더 키워나가시기 위해서 네, 네, 네. 지금 저희와 함께할 수 없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자기 본업에 주, 집중을 하셨다 보니까 그걸 약간 끊어내기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정훈이 형또 음악 요즘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정훈이 형 음악 하는 거 정말 응원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진짜 응원하고 있어요. 새로운 멤버는 구할 예정입니다. 기대 중입니다 저희도. 아 저도 기대 중인데 <웃음> 앞으로 리프레의미래는 새로운 멤버에게 또 달렸다라고도 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또 따끔한 질타와 또 애정이 담긴 댓글들 네. 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좋거나 피드백을 해주신 댓글들도 다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다 받아들였어요 네.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화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도 2개월 동안 기다리게 한 점이 매우 매우 죄송스럽습니다아 어,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댓글로 저는 진짜 유튜브에서 댓글 잘안 달거든요 저도 실망하신 거다 채워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는 실망이 아니라 기대만 할수 있는 콘텐츠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댓글 앞으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많이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망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